안녕하세요. 어,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를 자르셨나요? 네, 머리 잘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사도 <웃음> 네, <웃음> 아, 네. 카메라에 사람들이 네. 네. 늙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좀 젊게 보이려고 잘랐어요. 괜찮가요 네. 훨씬 잘 어울리세요. 네. 아, 아, 진짜 못 알아봤어요. 문득. <웃음>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맨날 되게 가면 위에만, 뭐, 저 이거 바지, 튜닝이시에 근데 오늘은 완전 세련되게 오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외출. <웃음> 외출, <외출복>. 외출. 외출. 외출. <웃음> <웃음> 잘 어울리신다고? 네. <웃음> 카메라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쁘게 잘 나오나요? 네네, 잘 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저희가 네. 그 이제는 관상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관상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분의 네. 관상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관상 한 번만 아, 아, 네네네. 네. 바로, 바로 이 분이십니다. 보고 방울 한번 흔들으시면 같아요 저희가, 눈, 눈 눈만, 이렇게.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음 안경을 끼는 모습이고 눈이 약간 요렇게 끝이 요렇게 처져 있는 눈이잖아. 그죠 네. 끝이 눈이 처져 있는 눈은 이 사람의 눈매를 이렇게 보면 어, 좀 겁에 질려 있다? 겁에 좀 질려 있는 사람의 눈매다. 보기와 틀리게 어, 매송 기는 없어. 아 그래요? 매서운 기는 음. 없는데, 근데 이 약간 끝이 이렇게 쳐져 있는 눈은 어 어떻게 보면은 본심과 본심 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눈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뜻하는 건데, 어 근데 선생님 껏 눈시면 서꺼진거 같아. 그래? 마이크. 아 진짜 눈 이래가 탁 이래가 <웃음> 그냥 하자. 어, 이어서 해주세요, 선생님. 음. 어쨌든 이거 녹음 달고 있어서. 어... 네. 눈매가 이렇게 약간 끝이 처져 있는 눈매에다가 네. 눈동자는 동그란 눈동자를 갖고 있지만은 네. 이 사람은 속 마음을 속 마음과 겉 마음이 좀 틀리는 사람. 잠시만요, 선생님. 왜? 어. 형 자리에 농웅이 있거든? 빨리 그냥 끼어. 바로 끼어봐자끼어 뛰어. 가시야. 뭐? 그거 그냥 선생님 안에요 아니,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네, 려놓는거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속 마음과 그거부터 해주시면 돼요. 응. 속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일단은 눈 자체가 이렇게 놓고 보면 노을이 너구리 눈. 너구리 눈. 어, 너구리 눈매를 갖고 있다. 이제 어... 보면 되는데, 어, 약간 운명하지. 너구리 눈매는 <웃음> 아, 그래. 약간 운명하다. 이제 보면 어... 되는 거고, 어, 속마음하고 겉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겉모습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 이게 앞과 뒤가 음. 좀 틀린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사람의 눈은 음. 보통 어떤 거를 좀 많이 볼수 있는 거예요? 눈은 이 눈동자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눈동자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을 이제 놓고 보면 되는 건데, 눈매를, 그게 이제 속 마음인데, 근데 일단은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어, 좀 겁에 질려 있는 사람. 뭐, 뭐 때문에 좀 음, 두려움이 수도... 많은 사람 어... 어 두려움이 겁이 많다는 거는 두려움이 많다 음... 어 두려움 두려움 속에 있다 음... 이제 불안감 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사람의 이 눈을 딱 놓고 보면 아, 눈만 딱 봤을 때는 눈을 봤을 때음 음. 음. 그리고 그거 눈동자를 보면 흰자가 있고 검은자가 있잖아. 네네. 이렇게 보면 근데 검은자를 검은자와 흰자를 보면 이사람 건강도 좀 염리시러운 사람. <웃음> 건강에 건강에 염리시러운 사람 수크후어 뇌졸중 그리고 어 뇌졸중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이 염려시러운 사람. <웃음> 네. 음. 응. 건강이 염려되는 응. 사람? 건강이. 아, 흰자를 놓고 보면. 어, 흰자에는 또 건강이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비치는 게또 있거든. 어. 비치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사람 눈을 이렇게 보면 어,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잘한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눈매를 보면 너구리 눈매를 갖고 있어서 약간의 음료한 사람이다 <웃음> 이제 <보면. 웃음> 이 눈매는. 눈 이렇게 응. 되고 그리고 다음 네. 보통 사람이 어떤 뭔가 좀 직업군이나 이런 걸 보려면 부위로도 가능한가요? 부위 별로 반전인은 네. 못 보지, 간상을 네. 네. 놓고 보면. 네. 근데 그 간상에서 이제 뭐 성격을 이제 네. 보여주는 네. 성격이 있는 네. 것이고, 네. 눈은 이제 사람의 마음이니까 네. 마음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것이고, 이제 아, 그런 거지. 보면은 음. 어디를 좀. 보는 게좀 좋으세요? 코든 입이든 귀든. 저는 눈이 일단 먼저 보지. 아, 눈을 네. 먼저 보는. 눈을 가장. 네. 네. 일단 눈을 봐야 그 사람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이니까 네. 일단 사람을 볼 때는 눈을 먼저 어, 스킨을 해야 되는 거지. <웃음> 음. 알겠습니다. 다음 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코. 와, 진짜, 이거 너무 심하네, 이거, 진짜. 눈, 눈, 코, 코. 아, 진짜, 이거. 간상의 아, 전문가도 아니에요. 기울도는 네, 좀 봐주세요. 코, 코가, 이제, 일단 이 사람 코를 보면, 어, 코 부리가 있고, 코 메모리가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코를 보면, 코는 어떻게 보면은 직체를 또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 지금 나여, 어, 앞으로 인생을 놓고 보면, 뭐, 어, 직체가 있다. 권력이잖아. 코는, 네. 그치? 코는 권력을 이제 좀 많이 좌우하는 편인데, 이제 이 사람의 코를 이제 놓고 보면, 어, 코가 그렇게, 이, 하면, 이 사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코가 그렇게 높은 코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네네. 근데 매끄러운 코야. 음. 매끄러운 코는 지금까지 살아왔는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월하게 왔다. 수월하게. 아, 자기 음. 자기의 이적인게 수월하게. 왔다. 어, 수월하게. 좀운 운세에 맞게 어잘잘 잘 이렇게 왔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음. 어, 생각지도 않았는 일들이 생겼다든지 네. 뭔가 어,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보다는 네. 좀더 이제 더 좋은 발탁으로 해서 뭔가 어, 길 걸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 건데 네. 이 코를 이제 놓고 보면은 좀 순조로운 면또 따랐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어, 이 코가 코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음. 코를 놓고 보면 이 매부리는 이 이제 또 놓고, 놓고 보면 말년 운세로 또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어, 재물이나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은 재물 운또 따라오는 사람이고. 어, 또 생각지도 않는 행재 운도 따라오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 이 코를 보면요. 코를 보면 음, 아. 재물을 많이 상징하는 것이고 또 코가 어, 이제 좀 매끄러운 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뭐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좀 순조롭게 잘잘 따라 왔다 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음. 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입입 음. 입맛 보여드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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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은 입놀림을 할때 사람이 입놀림을 할 때는 가벼운 사람은 아니다. 어 내뱉을 말과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좀 구분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조작되는 사람은 아니야. 입술이 입술은 또 이제 우리가 말로서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수라든지 그것도 속이 좁은지 속이 깊은지 또이런 것도 이제 난볼 수가 있는 건데. 입술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야. 오. 말 말투가 말수가 네네. 말수가 속에 있는 마음을 이제 가볍게 내뱉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은 어 가볍게 내뱉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보면. 돼. 아 가볍게 음. 좀 그래도 진지하고. 그렇지. 어. 음 진지 진지하다기보다는 말을 조금 점잖은 사람이다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지. 음. 음. 조금 깊이는 있는 사람이지 가벼운 사람은 아니지. 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 코, 음. 입을 이렇게 보셨는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게? 눈, 코, 입을 이제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을 봤잖아. 네. 부분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어좀눈 눈과 눈을 이제 놓고 보면 좀 배운 사람 배운 음. 사람이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응. 음. 그고 밑에 사람을 좀 많이 거느리는 걸로 보이는데. 맞아요. 음, 뭐 많이 지금 거느리고 있어요. 아 그래 교수인가? 교수는 아닌 거고, 하여튼 좀 밑에 사람을 좀거느리고 있다 이제 보면 되지고. 그 정도. 아 음.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저희가 풀 사진을 보여드릴. 음. 바로 이분은. 나도 궁금한데. <웃음> 안 돼. 어 좀. 한동, 이한 한동훈 장관이에요. 참고 장... 어, 법무부 장관이에요. 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하상을 입... 이렇게 전체 하상을 놓고 보면 네. 입술하고 전체 하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네. 이 사람은 어 날카로운 사람. 음... 날카로운 사람. 가벼운 사람은 아니야. 음... 가볍고 초석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어또이하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렇게 이득에 놀아나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보면 돼. 응. 그리고 성격이 좀 깔끔해, 단호한 성격. 어, 응. 단호한 성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웃음> 응. 이분이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 오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무튼 이분이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뭐, 지금은 그 올해 뭐 내년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무튼 법무장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과연 잘할수 있을지 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음. 근데 전체 화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도 성격이 어...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이사람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신중하면, 신중한 사람이지. 신중한 사람이야. 엄청 꼼꼼해. 너무 꼼꼼해서 자기 자신이 항상 피곤한 사람이야, 이 사람. 자기 자신이 항상 피곤해.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어, 좀, 따지는거 좋아하는 그런 성미를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요. 피곤하다 이 사람. <웃음> 왜 피곤해요? <웃음> 이 사람 자체가 피곤한 사람이니까. 음. 이 사람 자체가 피곤한 사람이니까 엄청 피곤해. 이분이 지금 7 3 년생이세요. 그래서 음. 이렇게 중반 정도 이 중반 은 정도가 됐는데 중반 은퇴 뭐 말년 은퇴 그 음. 말씀 중에서. 아 근데 이사람 지금. 이 사람을 놓고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 어떻게 어 보면 뭐 아까 전뭐 장관이라고 했나? 네, 법무부 장관. 뭐,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나? 네. 근데 권력은 가졌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그지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 아니 후회를 하고 있어, 이사람왜저 후회를 할까요? 음, 이 사람은 아, 이 눈을 아까 봤을 때, 불안증,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감, 음.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 이 굉장히 미래에 대한 거에 불안감을 이 마음에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아, 사람이. 아, 진짜요? 응. 어. 그게 겉으로는 당당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속, 속 마음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야. 음,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게 눈매를 보면 배운 사람으로 보이거든.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거 눈도 매서운 눈을 또 가지고 있어. 그게 사람을 보는 눈빛이. 이 사람은 그냥 하나하나를 다 깨뜨려 본다.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매서운 눈이니까. 매서운 눈을 갖고 있는 매서운 눈에다가 또 너구리 사람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는 판단을 혼자서 판단을 다해. 이 사람은. 판단을 하지만 쉽게 말은 내뱉지는 않는 사람이야. 음. 음, 그게 굉장히 직성이 엄청 강한 사람이지. 직성이. 뭐 어디 어디까지 좀 올라가 있을까? 이 사람은? 어,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도 그, 충분히 높은 자리인데. 지금도 충분한 높은 자리지만 한 번은 기로에 서기는 하지만은 기로에 한번 서기는 해야 할 거야 이 사람이. 한번 위기는 오기는 하는데 그 위기 위기도 잘 넘어가. 아, 그래요? 어, 이 사람은 잘 넘어가. 운이 좋네요. 왜냐면 코를 뭐,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순조로운 사주거든. 음. 그 복이 많은 사주잖아. 복이 많은 사주고 잘, 잘 피해댕겨, 이 사람이. 음. 잘 피해댕긴단 말이야. 그렇게 순조롭다고 말을 하는 거지.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위기에서 뭐 힘든 건 있겠지만, 힘들어도 이 사람 잘 넘어갈 수 있어. 음. 이, 이런, 그런 운세가 좋은 사람. 쉽게 말하면 운이 좋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올해도 운이 좀 좋을까요? 올해도 뭐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괜찮아 이 사람이 시끄러운 거는 당연한 응, 거지만 그렇지. 근데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운세를 놓고 보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음. 응. 응. 뭐 마지막으로 그좀 조심해야 될 점이나 뭐. 아유 없어 조심하고 조심은 구설수는 조심할 게 없잖아. 구설수는 조심할 게 없는 거거든. 입살에 올라서고 구설에 구설수에 올라선다 이거는 거는. 네. 이거는 조심할 게 없는 거지. 어... 응. 그냥 뭐다 씹어 대니까 뭐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겠어. 그냥 뭐 자기 성격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관상 뭐 봐주신 분들 중에 제일 좋게 나온. 어 그렇지 거. 이 사람 관상을 이제 놓고 보면 얼굴 하상이 굉장히 매끄러운 상이야. 음... 매끄러운 상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어... 욕심만 가득한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 이 속마음을 놓고 보면 음, 음.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